어, 어.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배짱입니다 백수로 살아가려면 백수도 돈이 필요하다 어, 오늘은 2탄 어, 백수로 살아가기 어, 생활비 마련하기 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어디서든 살아가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도시에서 살던 시골에서 살던 백수로 살던 직장인으로 살던 돈이 필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생활비 지금 한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어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소비하고 있는데 200만 원은 그러면 백수인데 어떻게 생기냐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요즘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죠. 파이어족이 뭐냐면 은 젊을 때 불태우듯이 진짜 그냥 아껴가면서 정말 막 진짜 말 그대로 양말 꼬매서 신고 도시락 싸들고 댕기고 하루에 한끼 먹고 막 정말 진짜 미친듯이 돈을 모으고 소비를 줄여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목표 금액을 달성을 하고 빠른 시기에 은퇴해버리는 거를 파이어족이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제가 은퇴할 때쯤에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몰랐고 그것도 아마 새로 생긴 신조어 같은데 아무튼 저는 본의 아니게 파이어족이 됐습니다 어,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저도 20대 때, 30대 때, 말씀드렸듯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망해보기도 하고, 뭐, 하면서, 아무튼, 돈을 이렇게 뭐, 많이도 모으지 못했어요. 조금, 조금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 게, 코로나가 막 이제 터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뭐, 이제 뭐, 경제가 어렵다, 뭐, 하는데, 그때 좀 저도 멘탈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야, 사업도 안 되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어, 포기하는 마음으로 야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러면서 <웃음> 사업 다 정리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그때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전문가 당연히 아니고요 주식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그냥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만 올라가도 벌겠지 하는 마음으로 <웃음>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잘 모르니까 주식을 잘 모르니까 정말 안정적인 거 누구나 아는 거 애플, 나이키, 뭐 테슬라, 구글 이런 거 정말 누구나 아는 그런 데다가 전 재산을 몰빵을 했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웃음> 그랬는데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들어간 타이밍이 마침 이제 바닥에서 막 회복을 정말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재산 자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인생의 계획을 다시 짤수 있게 됐죠 연 10%만 나한테 보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이거를 어디다 맡겨놓으면은 주식이라는 데다가 맡겨놓으면은 얘네가 그래도 한 10%씩은 항상 주는 거예요 그럼 그 10% 갖다가 내가 생활이 돼 그러면은 내가 이거 건들지 않는 한 내가 쓸 만큼 돈이 그냥 어디서 계속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쓸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은퇴 계획을 좀 짰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쓰고 살면은 그래도 나 늙을 때까지 일안 하고 어쩌면 평생 일안 하고 재수 좋아서 중간에 뭐 로또 같은 거한번 맞으면 안 맞더라도 그냥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욕심 조금 버리고 소박하게 내가 살면은 어쨌든 평생 나는 일안 하고 살수 있겠구나.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수 있겠구나. 라고 이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공들이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나의 애정을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운도 따라줘야 되고 또 인맥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은 그런 것도 사실 죄책감 없이 다들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거짓 리뷰, 리뷰 막어 자기가 달고 주변 사람들이 달아주고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현혹해서 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랑 성격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야 이런 식의 거짓된 삶을 살기는 싫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현타가 오면서 아 내가 뭐 사업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어두운 면들을 많이 접하고 나서 과감하게 접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가 되어서 지금은 말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라든지 경제, 경자도 몰라요. 주식 아, 쓸줄만 알아요.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어, 했던 방식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은 업종에서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뭐 양심 없이 정말 잘하는 <웃음> 그런 형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하고 머리 터지게 막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 사람들 진짜 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는 알거든요. 같은 리그에서 뛰면서 붙어보면은, 아, 얘네 진짜 잘한다. 얘네 정말 감각 있다. 얘네 정말 장사 잘한다. 이런 애들을 볼줄 아는 눈은 생기잖아.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사람한테 내가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그냥 같이 그 사람이랑 한 배를 타고 가서 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지원을, 총알, 자금을 받아서 더 승승장구해서 내가 자금을 보태줬던 거를 갚아준다면 은어 그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다.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주식이더라고요. 음 근데 동네 싸움 말고 정말 글로벌한 기업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나이키 누구나 쓰는 비자, 비자카드 뭐 이런 거뭐 우리나라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뭐 네이버 같은 거 우리나라만 알잖아요 어, 미국에서 네이버 아무도 모르잖아 어쨌든 그런 전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내가 얘네가 얼마나 잘하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에 베팅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걸잘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게 S&P500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잘하는 애들만 1등부터 5 0 0등까지 순위를 매겨놓고 그 애들의 평균치에다가 주식을 사는 것도 있어요. S&P500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해놓으면 은연 10% 정도는 그냥 지난 몇십 년간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보다 준비가 더돼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0% 나와봐야 아직 내가 생활비 정도는 안 나올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때까지 은퇴 준비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 돈이 생기면 은 그때는 나는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만 쓰고 살면 되니까 그때는 난 진짜 그냥 일안 하고 은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치 로또 사놓고 로또 맞으면 뭐하지? 생각하면 즐거운 것처럼 아나 어, 은퇴하면 이제부터 뭐하지? 아뭐 요리를 배워볼까? 아니면은 뭐 스킨 스쿠버를 뭐 자격증을 따볼까? 아니면 뭐 세계 일주를 가볼까? 이런 즐거운 상상들 하면서 정말 오롯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즐거운 상상들 하시면서 그 상상을 현실로 이루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달에 내가 얼마가 있어야 생활을 하는가? 돈을 아예 안 벌고 그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1년에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만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내가 10% 수익을 얻었을 때그 정도가 나오려면 은 나는 얼마가 필요한가를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서 살면 은 일단 지출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시골로 왔고요 어저께 잠깐 마트를 한번 갔다 왔어요 장보러 간만에 큰 마트 맨날 하나로 마트 가다가 어저께 홈플러스를 한번 갔는데 야,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홈플러스 가서 막 향신료들, 뭐, 뭐, 제가 요즘 요리가 취미가 붙었으니까. 막 그런 거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야, 막. 그리고 막 마트에서 막 아저씨들이 확성기 되고, 아, 뭐 세일합니다. 뭐 지금 뭐 한우가 얼마고 막 하니까, 야, 막 미치겠는 거야. 확실히 그렇게 주변에 현혹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 소비를 멈추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저는 여기 조용한, 누가 뭐 비교할 대상조차가 없어서 그냥 나 혼자서 너무 만족스러운 맨날 이거 똑같은 옷 입어도 아 그냥 혼자서 막 자신감 넘치고 <웃음> 행복하고 즐겁고 삐삐랑 그냥 우리 둘만의 정말 행복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각자의 삶은 다 다른 거지만 내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어 나는 만약에 은퇴한다면 뭘 원하는가 내가? 그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은퇴 한 걸음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어 슬기로운 은퇴 생활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영상 잘 찍어서 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이렇게 가끔 올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요리하는 거뭐 이런 거 꾸준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하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 좋잖아요 <웃음> 제가 저번에 좋은 거 말씀드렸죠 그냥 좋아요 음.